직접 만든 닭껍질 튀김과 응급식 떡볶이 사막맛입니다 사막맛 맞아요 먹겠습니다. 먼저 닭껍질. 에어컨 소리 뜨면 에어컨 안 틀려있거든요? 너무 더워서 켜야겠어 응떡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엽떡으로 먹을까? 응떡으로 먹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응떡으로 한 이유가 응떡이 약간 더 국물이 조금 있어요 엽떡은 좀 많이 걸쭉하다고 해야돼요 닭껍질을 국물에 찍어서 음 이거지 이거지 음음 음. 완전 내 취향인데? 음 떡볶이 시킨 이유가 국물에 찍어 먹고 싶어서 시켰거든요 음. 맥주 안주가 딱다 음. 음. 은은하게 카레향이 나서 좋아. 음. 이게, 느끼해서 힘드네. 아무리 떡볶이랑 계속 찍어 먹는다고 하는데, 느끼해, 느끼해. 껍질이고 튀김 그 옷만 있으니까. 음. 한 6조각까지는 맛있는데, 그 뒤엔 좀 물려요. 이렇게 매운거를 같이 먹어야 그나마 좀살것 같아 일단 지금은 너무 물려요 와 이걸 엄청 많이 드시는 분은 진짜 대단한 6,700g 먹었거든요? 그래도 이만큼 싸야 했던 거? 떡볶이 아니었으면 이만큼도 못 먹었어 딱 1인분 사먹어 볼만한 근데 이거를 엄청 막 대량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엄청 먹기는 좀 부담스러운 약간 그런 맛이에요. 그래도 진짜 이거 맛있어요. 지금 제가 엄청 많이 먹어서 지금 물린 거지. 한 6개까지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근데 막그 이상으로 가면은 좀 물리긴 하는데, 절대 이거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네 오늘 직접 만든데, 닭껍질 튀김과 음떡 사망맛 먹방을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는 이따가 저녁에 한번더데워먹어야겠어 남은 거로해가지고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하 음식이나 먹어봤으면 하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웃음>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